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기성입니다 아, 오늘은 저기 발이 차가운 증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좀아 여러분 제가 아는 걸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발이 차가운 거는 뭐 수족냉증이라 수족냉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이 차가운 거는 이제 손이 차가운 이유와 치료법이라고 해서 제가 동영상 하나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손이 차가운 이유와 발이 차가운 이유나 이렇게 좀그 증상이 나타나 는그 메커니즘적인 어떤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손이 차가운 거는 결국은 뭐 피를 올려서 손을 움직여주고 악력기를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손 쪽으로 피를 끌어오면 이제 복부나 어 다리에서 피를 끌어오면 손이 따뜻해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그죠? 어 간단한 원리인데. 발이 차갑거나, 실제적으로, 뭐, 발이 붓는다. 어? 뭐 통풍이 있다. 뭐 무릎, 다리 부종이 있다. 뭐 다리가 절이다. 다리 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뭐 퇴행성 관절염도 상관이 있고, 뭐 발가락 관절염이나 어떤 발가락에 어떤 염증이 생긴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렇게 골반 아래쪽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병증이 나타났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병이 나타나는 그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적인 어떤 그 과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발이 차가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동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한계 상황이 있어요. 예. 어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냥 몸은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점이 이거예요. 소화불량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이제 소화불량이 있다, 혹은 없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소화불량이 심하신 분들은 이게 좌우비대칭, 그러니까 창자의 좌우비대칭, 폐의 좌우비대칭, 다리의 좌우비대칭, 머리의 좌우비대칭,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려서 정상인들이 고치는, 어, 다리 차가 증상 치료법이나, 뭐, 다리 부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다리 통증이나, 이런 것도 포함될것 같아요. 증상들이 갖고 있는 어 그런, 그, 치료 방법하고 조금, 방향을 조금,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대처법을 알아야만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올리면, 올리려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이스러운 요그러동생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고, 어떤, 혹이나, 어, 소화불량 있는 분들이 또 무작정 따라했다가 어, 또뭐 예상치 못한 어떤 이제 소화가 더잘안 된다든가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아, 그것도 좀 약간 우려도 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은 일단은 기준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 발이 차가운 증상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 하여튼 동영상을 끝까지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냥 여러분한테 제가 아는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또 너무 간단한 방법을 찾, 찾지 마세요 손은 간단해요 손은 간단한데 발은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발은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어 다리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그, 뭐, 여러 가 가장 큰 어떤 원인 제공, 어, 제공,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골반 창자라고 있어요. 골반 창자라고 해서 별다른 게 아니고, 이 창자가 이 복부 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 골반과 골반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이제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랫배가 자꾸 나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랫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창자가 조금 내려 앉아요 이게 운동을 너무 덜 안시하고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또 너무 오래 걸어 다니거나 이런 분들 보면 아랫배가 나와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도 문제가 있고 너무 걸어 다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니까, 러 운동이라는 게 원래 전신 운동이야. 팔도 사용하고, 머리도 사용하고, 상체도 운동도 하고, 다리 운동도 하고, 골고루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맨날 걷기만 하고, 어떤 분들은 운동하기 싫어서 맨날 앉아만 있으니까, 결국은 피가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이 창자가 조금 내려앉아요. 그니까, 러 보통 40대, 30대 후반 되면 벌써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아랫배 창자, 그러니까 골반 창자라고 하는데, 아랫배 창자가 다리에서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복부를 거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피는, 내려가는 방향은 아주 쉽게 잘 내려가요. 그죠? 동맥을 타고, 다리 동맥을 타고, 다리를, 다리 쪽으로는 발까지 피가 너무 잘 내려가요. 문제는 올라올 때이 골반 창자가 이게 팽창이 되면서 이 다리 정맥, 정맥 쪽, 그러니까 동맥이 아니고 내려가는 피가 아니고 올라오는 정맥을 이렇게 눌러버리게, 이게, 다리에서 올라오는 피가, 이게 아랫배, 아랫배 이쪽에서 복부 동맥류라고 있어요. 아, 이제 내려갈 때도 이렇게 만났어요. 분리, 이제 쭉 심장에서,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위동맥위대동맥을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 복부 동맥류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내려갈 때는 기가 막히게 내려가는데, 이제 올라올 때, 여기에 걸리면서, 그러니까 이 아래 창자에 걸리면서 피가 혈관이 눌리면서 피가 못 빠져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피가 못 빠져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어, 다리 쪽에 피가 갇히는 현상이 벌어져요. 다리 쪽에 피가 갇히게 되면 다리가 어느 정도 찌릿찌릿하다 이런 느낌도 오고 따끔따끔하다 이런 느낌도 있고 또 발이 시리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발이 시린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인가? 피가 잘 통하다가 어느 일순간에 탁 멈춰 뿌리면, 그게 열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순환되다가 일순간 탁 멈추면, 이제, 순환이 되면서 어떤 피가 정체가 되면 열이 나고, 아예 순환 자체가 안 되면, 식어버려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순환 자체가 잘안 되면, 아예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이라는 거는 심장을, 폐, 간을 통과하고, 폐를 통과하고, 심장을 통과하면서, 이제 어떤 뭐, 갑상선에서 어떤 기능조절로 해서 열이 나는데, 열이 나는데, 이제 피가 순환이 잘 되면 항상 체온이 뭐, 몇 도, 뭐, 37도, 뭐, 몇도 이래갖고, 이제 항상 체온을 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쪽으로 하다 순환이 안 되고 탁 멈추는 순간, 이제 체온 자체가 그 부분에서의 체온 자체가 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어, 체온, 그러니까 어떤 열, 열, 열상 열열카메라 그러니까 체온을 실질적으로 뭐 머리나 팔이나 다리, 복부 쪽에 열을 잴수 있는 어, 기, 기계가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런 의료기기로 이렇게 사진을 재보면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분명히 발이 파랗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부분은 빨갛게 나오고 차가운 부분은 파랗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순환이 계속 잘 되는 분들은 열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나오는데, 이제 몸이, 이제 혈관이 변형을 일으키거나, 몸이 문제가 나타는 분들은 빨갛고 차가운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온몸 구석구석에 막 나타나요. 어떤 분은 손이 파랗게 나오고, 어떤 분은 뭐, 옆구리가 파랗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뭐, 편청마비, 그러니까 중풍 걸린 분들은 반, 반신이 파랗게 나오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리고 발이 차가우신 분들도, 어 발이 파랗게 나옵니다. 나오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웃음> 이제 내려갔던 피가 결국은 이 아랫배 창자에 의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는 그러 아랫배 창자는 어떻게 들어줄 것이냐?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그냥 갖고 있는 아랫배뭐 달리기를 열심히 하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요 아랫배가 더 튀어나와요. 다리를 많이 쓰면. 아랫배가 벌써 커지신 분들은 걸어다니면 걸어 다닐수록 한그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해요. 오래 걸어다니면 아랫배가 단단해져요. 아 그건 분명해요. 오래 걸으면 다리를 쓰면 피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아랫배 쪽에 골반 쪽에 힘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피나 가스가 계속 아랫배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랫배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제로 걸어다니니까 피가 순환은 되는데, 정상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리에 문제 있는 분들은 다리 운동을 해서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일반 분들이나, 실제 현대 의학에서 어떤, 어떤 국소적인 문제가 있으면, 뭐, 발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발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다리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다리에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찾아가면 절대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증상을 약간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와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에서 피가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그게 진짜 치료지. 아 문제가 있다고 무릎이 있다고 무릎만 만지고 있으면 아 물론 무릎이 뭐 부러졌어, 뭐 골절상을 당했어 이럴 때는 이제 접합술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고 혈액순환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된다. 이게 통풍이다. 이건 부러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렇 통풍이 있다고 해서 그통풍의 염증만 잡으면 치료가 되느냐 하면 절대로 아니거든요? 왜, 왜 통풍이 그 발목에서 피가 왜 빠져올라오지 않았냐? 이걸 찾아 들어가야 결국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통풍이 있다고 계속 발목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나온다는 거죠. 그죠? 렇 발이 차가운 것도 동일합니다. 그죠? 발이 차갑다고 하면 뭐, 발을, 핫팩을 붙여서, 막 그런,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이불 속에다가, 뭐, 그 따뜻한 페트병에다가뜨거운물 받아서, 뭐, 이불 속에 넣어서 주무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거죠. 치료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임시응변적인 어떤, 거. 그러니까, 그때만 잠깐 벗어나고자 하는 그 부분이지. 그러니까, 피가 잘 통하면, 기본적으로, 뭐, 37점 몇 도, 3 7 6도, 8도, 이 정도는 다리, 발에도, 어, 체온이 유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는 이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그 자기 몸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몸이 지금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자체에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또 치료법을 찾아도 굉장히 간단한 방법, 뭐 운동법 없나, 좋은 운동법 없나, 혹은 뭐 좋은 음식 없나, 발이 차가운데 좋은 음식 없나, 발이 차가운데 좋은, 좋은 음식은 없어요. 발이 차가운데 좋은 치료약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없어요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피가 통해야 발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웃음>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아 어, 저도 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 어. 그, 여러분 제가 이제 매주마다 세미나 하데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진짜 더 강하게 말씀드려요 이제 그분들은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저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요 근데 그냥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며 댓글에다가 안 좋은 어, 말씀도 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일단은 한번 래서 아, 그냥 아랫배 창자를 올리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방법 중에 너무 뚜렷한 방법이 있고, 바른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문제예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고, 맨날 앉아 있는,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집 밖에는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든 생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원리는 좀 알고 계세요. 아니, 아니, 원리는 좀 알고 계시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 제 동영상을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는 거예요. 아, 뭐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피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림은 그려지죠. 그죠? 어.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한다. 그죠?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럼 걸어다니면 피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다리 쪽으로 피가 많이 가겠죠, 그죠? 그러면 피가 내려가면서 아랫배가 더 빵빵해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럼 면 걷지 마는 뜻이냐? 안 걷고 살 수는 없죠, 그죠? 어. 근데 다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걷는 걸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건데 막 거의 막 세상 모든 사람이 걸어라 걸어라 걸어라 걷는 게 좋다 이런는데 저는 걷지 마라 걷지 마라 걷지 마라 이렇게 물론 무조건 걷지 마라는 얘기 안 해요 다리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 소화불량이 심하신 분들은 걷는 운동이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걸 통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피가 많이 몰려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점점 더 증상이 악화될 뿐이다 이제 피를 올리겠습니다 피가 가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쪽으로 가스가, 창자 속에 있는 가스가 이동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러니까, 모르겠는이 이 제가 어떤 분들 대상으로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구독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일단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또 처음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예,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자봐요또 한번 얘기해 보시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한5 한 0번 하다 보면 이 손에 이렇게 혈관이 막 일어나요 그죠 왜 힘을 강하니까 이쪽으로 피가 오는 거예요 가슴에서 팔 쪽으로 피가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응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손에 이제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차 있어요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팔 쪽으로 피가 무게에 의해서 무게도 일종의 힘이 그러네요 에너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게도. 어, 피를 끌고 올수 있는 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어, 저도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제 건강을 위해서 차고 생활을 하는데, 아어 이거는 그냥 하여튼 상식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래주머니뿐만 아니라 물병을 이렇게 혹은 아령을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러면 피가 진짜로 이렇게 어떻게 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와요. 진짜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잘, 제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한, 이 물병을 잡고 한 10분 정도 그냥 쭉 이렇게 흔들면서 자 바람도 좀 불어주면 좋은데 자 바람을 이렇게 불고 한 10분 정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10분 정도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다리가 찌릿찌릿하면서 다리에서 피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실제로 아랫배 쪽에서 아랫배도 바람을 불면 가스가 이동하면서 상자가 뭔가 꿈틀 꿈틀거린다 그니까 러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팔에 어떤 무게 가는 걸, 이게, 이거는 1.5L 물병이에요. 그, 사실은 뭐 환타병, 사이다병 이런 건데, 물병은 2L, 그건 너무 무겁고 해서, 1.5L 물병을 이렇게 그냥 잡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머리도 좀흔들어고 이렇게 있으면, 1분, 2분 해갖고는 변화가 안올 수가 있어요. 왜? 근데 변화가 살살 시작되는 단계인데 이제 5분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 어 다리가 뭔가 다리에 뭔가 피가 막 빠져 나오는 느낌이 살살 들기 시작해요. 근데 10분쯤 넘어가면 어 점점 속도가 천천히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느낌이 더 강,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는 라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니까, 러 여러분들, 하여튼, 저는, 아, 모르겠지만 일단은, 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어, 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 동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그, 그 모든, 그 발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 접근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올린 동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아, 여러분들 뭐, 힘들게 하라고 자꾸 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하, 요금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또내 또 몸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일찍 죽어요. 자기 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그냥. 물론 뭐 오래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지만 자, 일단은 간, 제일 간단한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 그냥. 자 일단은 그 소화불량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들어가시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소화불량이 없으신 분들은 약한 3분정도 3분정도 이렇게 물병이나 아령을 들고 저처럼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자 바람을 꼭 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바람을 분다라는 거랑 피를 이동을 시키면서 폐를 수축을 시켜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더 빠르게 해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날숨. 그러니까 바람을 안 불어주면 여러분 심, 폐가 더 커져버린다는 알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막 목에 힘을, 힘을 주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폐가 더 커져버려요. 날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마지막에 어,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 날숨이 안 돼서 죽어버려요. 그게 죽음의 과정이에요. 숨이 들숨은 되는데, 들어오는 숨은 되는데, 나가지는 뭐, 폐가 수축이 안 되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자, 한 3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아. 어. 그,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 동영상 보고 어디, 발이 차가워서 한번 따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3분 정도 이렇게, 동영상을 정지를 시켜놓고 한 3분 정도 그냥 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3분이 지나면 또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또 보시고 또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그죠? 아. 자, 머리를 하고 자, 자 3분 동안 자, 뭐 흔들 힘이 없으면 그냥 잡고라도 잡고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하고 계세요. 잠깐. 네? 또, 이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체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500ml 물병이나, 뭐, 1터짜리 요거보다 작은 1리터짜리 물병도 있어요. 어,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 효과는 더 강하고, 어,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니까, 아, 좀 자기, 또, 이거 하고 나서 막, 또, 어깨가 아프다, 막, 막, 막 이런 식으로. <웃음> 그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팔은 이렇게 골고루, 보고 따라 하시는, 하셔도 되고, 자 이건 팔꿈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팔을 쭉뻗어서 하고,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두 손가락, 엄지와 금지에 힘을 좀 많이 주면서, 이 물병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어깨가 한결 덜 아파요. 자, 엄지와 금지를 잡고 운동을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도 이렇게 하고, 후, 이렇게 한 3분 정도, 뭐 거의 3분이 됐습니다. 그죠? 아, 3분 정도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에서 피가 이 가슴 쪽으로, 팔 쪽으로 이제 피가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약간 느낌의 변화가, 정상의 변화가 약간은 나타날 거예요. 아.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렇게.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눕습니다 자, 물병을 이렇게 잡, 잡으세요 이거할때 어,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조금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이렇게 좀 세우는 게 좋아요 네?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조금 세우고 물병을 이렇게 잡고 있, 있는 것만으로도 계속 이 무게에 의해서 자. 칼은 편안하게 내려놨습니다. 물병을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3분 정도 운동한 다음에 뭐 무릎을 세워도 되고 아, 이거는 이제 소화불량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냥 뭐 소화불량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이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내려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잡고 그냥 쉬고 있어도 그 예를 들어서 그냥 잡고 있으면 몸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잠이 올 수가 있어요. 잠이 오면, <웃음> 잠을 간단하게 한숨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그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좀, 좋습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아, <웃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냥 이렇게 그냥 손바닥에 올려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면 진짜로 다리에서 피가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꼬물락꼬물락 하기도 하고. 자, 가끔씩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몇번 해주고 또 쉬고. 자, 머리도 이렇게 도리도리 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만 있어도 발에서 뭔가, 이게 뭔가 혈관을 타고 뭔가, 발에서 뭔가 빠져나온다라는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혈액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발에 피가 가득 차서 고여있는 거예요. 고여있으면서 피가 이동이 안 되니까 발이 자꾸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식어버리는 거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그냥 막한 뭐 10분, 20분 정도 그냥 아무 생각 안하고 어, 명상하듯이 이렇게 팔만 감주라 감주라 이렇게 움직이고 어, 이렇게만 있어도 도움이 돼요 자,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자두 번째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양다리를 자,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자, 이거 몇번 해보세요. 어. 자, 한 일곱 번 해보겠습니다. 7곱 번. 도저히 안되시는 분들은 한다 번만 하세요. 자, 이거만 하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엉덩이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엉덩이도 들었다 내렸다. 자, 이것도 한세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살짝 드세요 들고 이게 꽈배기라고 하는데 이 한쪽 발목을 반대쪽 발목 위에 올려놓고 위에 다리는 조금 누르면서 아래쪽 다리는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 각도를 약하게 해야 되니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 무릎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살, 살 처음에는 살살 각도를 움직임을 아주 약하게 하다가 조금 근육이 조정이 된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약간 세게 해도 돼요.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약하게 하다가 살살.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이 정강이에 있던 피가 또 종아리에 있던 피가 이 허벅지 쪽으로 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또 아까 이거 다리를 잡았다 내리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아랫배에 있던 가스와 피가 윗배 쪽으로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랫배 때문에 다리에서 피가 못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아랫배가 윗배로 자꾸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한, 뭐한 50회 정도를 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막 아랫배에서 위로 막 뭔가가 올라와요. 그니까 러 아랫배가 튀어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운동은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다리만 들었다 내렸다 하면 잠깐 허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다리를 한, 한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으면 엉덩이를 한, 어, 한 번, 두번 이렇게 들었다 내려주면 고관절에도 도움이 되고 안전해요. 예. 그니까 일단은 자, 양쪽 다리 꽈배기를 그냥 한 10여 차례 정도 이렇게 천천히 해주는 거예요. 어,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장구 치듯이 천천히, 이제, 웬가, 이제 무릎을 좀 준비 운동을 한 거예요. 꽈배기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한 거예요.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막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기름칠을 좀 한거야. 어, 피가 좀 무릎쪽으로 잘 통하도록 자그 상태에서 자 손에는 이걸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한참 해보세요. 한 3분정도 한참 하다보면 아, 오히려 좀 발이 더 차가워진다 이런 느낌이 들수도 있어요. 피가 빠지면서 자, 우리는 너무 그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막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뜨거우신 분들은 차가워졌으면 빨리 차가워졌으면 좋겠다 이런데 그 병은 그 문제가 되는데 치료가 되면서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명현현상이 있거든요 그 일단 발에 피가 가득 차서 고여서 식었다 이러면 일단은 피를 빼줘야 되고 빼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발이 더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어 과정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이 발과 종아리 정강 이에 있는 피가 허벅지로 다 올라와요 그 허벅지를 만져보면 허벅지 근육이 막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자 요렇게 하기도 하고 자, 요 발꿈치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발꿈치만 이렇게 도 그러면 발에 있던 피가 정강이 쪽으로 허벅지 쪽 아니 종아리 쪽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러니 보통 사람은 막 10초도 안 하려고 해. 저도 이막 주변 식구들한테 시켜보면 아, 10초만 와서막 힘들다고 죽겠다 이러는데 근데 치료를 위해서는 그것도 좀 견뎌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발목을 이렇게 움직이면 막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피가 이렇게 자꾸 빠져 나와서 염증을 어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시고 자 무릎이 좀막 소리가 자꾸 난다 이러면 다시 꽈배기를 이렇게 한번 하세요. 꽈배기를 이렇게 무릎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아프다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꽈배기를 살살 해주면. 무릎의 혈관에 피가 좀 가득 차 있어야 소리가 안 나는데 무릎 혈 무릎 정강이에서 무릎으로 올라오는 혈관이 말라버리면 자꾸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근육이 말랐다라는 거야. 그 근육도 혈관에그 혈관 덩어리거든요. 혈관에 혈관이 모여서 근육을 이루니까 그쪽에 피를 좀 가득 채워주면 무릎이 훨씬 안정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무릎이 점점 어, 무릎 쪽 혈관에 피가 가득 차면 힘이 생겨요 어, 힘이 생기면 이렇게 흔들어도 소리가 잘 안나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죠 어. 그러니또 하다가 또한 번씩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자, 바람도 좀 부으시고 바람 부으시고 아, 이번엔 또, 또 엉덩이도 좀 털었다 내리시고 자 이번엔 가위 접기 해보겠습니다 가위 접기 지금은 그 팔에서 피를 빼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배를 들어 올리면서 발에서 다리에서 자꾸 피를 끌어올리는 작업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물병을 잡고 있는 것도 다리 쪽에서 피를 끌어올리는 거고 뭐 꽈배기다 물장구 치기다 가위 젓기다뭐 다리 들었다 내리기다 엉덩이를 들었다 내리기다 이게 모든 게 발과 다리에서 피를 빼 올리는 뽑아 올리는 작업 펌프질을 해서 올리는 작업이에요 어.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하, 다리가 조금, 일단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 10분, 15분 이렇게 지나면 다리가, 어, 이상해요. 어, 많이 가볍네. 이건 또, 뭐, 이게 감각이 굉장히 둔하신 분들은 잘못 느낄 수도 있는데. 하. 자, 물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더, 더, 지금 점점 더 강한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해도 피가 더 빨리 올라와요. 머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도 도움이 되고, 사실은 뒤통수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가면서 다리에서 피가 계속 올라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길게는 20분 정도 이렇게 누워있다가 보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있다는 라 느낌이 많이 들거예요 자뭐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제 감각이 굉장히 둔하신 분들은 못 느낄 수 있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일어서 보면 돼요 일어서 보고 이렇게 몇 걸음 걸어보면 어? 다리가 진짜 한결 가볍네 이런, 이런 느낌이 타 와요 저도 지금 그걸 느끼는데 평상시에 자기 되게 일반인들은 자기가 본인이 다리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도 생각을 안해봤으니까 잘 모르시더라고 내가 물어보면 다리가 무거우세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냥 아, 뭐 남들도 다 무겁겠지 남들도 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다리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볍게 해보면, 아, 내가 평상시에 다리가 굉장히 무거웠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음. 자,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요 다리가, 발이 다리 차가운 증상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치료하는데 까다로워요. 왠가, 온몸의 혈관이 변형을 일으킨 게 사실은, 이제 창자도 내려앉고, 폐도 조금 내려앉고, 복부혈관은 커져 있고 머리쪽 가슴혈관 손혈관은 좀 좁아져 있고 복부혈관 다리혈관은 좀 커져 있고 이러면서 피가 잘 순환도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면서 자꾸 다리 쪽에 피가 고이는 현상 심지어 다리에 피가 너무 고여 버리면 이게 다리에 부종이 일어나 버려요 다리가 막 코끼리 다리처럼 막 커져 버리는 사람들본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세미나를 하니까 자꾸 보게 되는데, 이게 피가 막확 들어차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다리 부종 현상이 실질적으로 벌어져요. 어. 근데, 이제 보세요. 음. 저도 발이 시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름에도 발이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막 양말을 신고 잤던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더더욱 심해서 막 수면양말 두꺼운 양말을 자꾸 착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발이 시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운동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어? 이제 발이 시렵다 라는 느낌이 안 들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러니까 몸의 혈관이, 몸 전체의 혈관이, 이제 피가 막 다리에 내려갔던 피가 올라오고, 또 다시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게 잘 되니까, 이제 발이 차갑다라는 그런 느낌이 잘안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걸, 발이 차가운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다리에서 피가 잘 내려갔다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자꾸 돕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물병들기를 한다 뭐 머리를 안 든다 바람을 분다 이런 거나 그 왠가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에서부터 피가 계속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치매도 걸리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목도 가늘어지고 손목도 가늘어지고 피가 머리에 있어야 될 피가 복부 배나 다리 쪽으로 다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병이 생기고 하지 부종이 뭐 하지정맥류가 생기고 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고 방광염이 생기고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모든 게 피가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어 갑자기 고관절이 아프다 내 고관절에 문제가 있나 아니요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 절대로 그 완치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걸 절대로 안치지 서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심장에서 출발했던 피가 이쪽으로 한 가닥은 이쪽으로 목오름 동맥으로 통해서 올라오고 한 가닥은 배쪽으로 다리쪽으로 내려가고 한 가닥은 심장 쪽으로 관상 동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세 갈래로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내려가고 결국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올라오는 피보다 내려가는 피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혈액순환이 안되면 심장이 커져가기 시작하고 폐가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폐쇄성 폐지랑 폐확장증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피가 안 돌아가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폐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요 심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려갔던 피를 다시 슬슬 끌어올리는데 관심을 가지시면 몸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갖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 제가 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돕고 있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받았다라는 어떤 전화나 이런 것들을,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으면서, 아, 이게 맞구나, 맞구나, 맞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계속 커져가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용기도 생기고, 저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나한테 적용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보니까 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제 말을 좀 곱게 하지는 마시고 그죠 가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도움이 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글을 글을 아 걷지 말라는건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만 걷고 걸어서 좋아지겠다는 그 목표는 좀정증니 그럴 에너지를, 걷는 에너지를 저는 팔 흔들기와 머리 흔들기, 바람 흔들기로 돌려라 고 걷는 에너지를 팔 운동으로 자꾸 좀 돌리는 게 여러분한테 건강을 회복하는 데 훨씬 더유익하나요 저는 반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일어서서 걸음을 한 걸음 걷지 않겠습니까? 이한 걸음 걷는데 체중이 약 25kg에서 30kg, 체중을 받치고 걷기 때문에 25kg에서 30kg 정도 보통 하중이 걸립니다. 그럼 그만큼 피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팔을 이렇게 한번 한 흔들면 깨끗해야 2.5kg, 덩치가 크신 분들은 3kg 정도밖에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걸음 걸으면 팔을 10번을 흔들어야 거기에 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하지정명류가왜 나타나겠습니까? 하지정명류가 나타나는데 걷기 운동을 하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정명류가 나타나신 분들은 이제는 가슴 운동, 등 운동, 목 운동, 머리 운동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잡고, 무게 있는 걸 잡고, 바람을 불면서, 바람을 편하게 보시면 돼요. 바람을 막, 이렇게 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한번 불고 나서 한 5초 있다가 또후 불고 한 5초 기다렸다가 이게 폐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후 이렇게 불면 폐가 지그시 들렸다가 떨어지는 시간이 한 5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자, 이, 런 패턴으로 바람을 불게 됩니다. 아. 근데, 발이 차가운 거는, 아까도 확실한 거는 여러분 온몸의 혈액순환이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리의 혈관이 커져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제각각일 수가 있어요. 아랫배 창자가 내려앉, 근데 가장, 제가 말하고는 가장 큰 요인은 아랫배 창자 때문이에요. 아랫배 창자가 툭안 튀어나와도 이 골반 사이에 꽉 압착이 되면서 이 아랫배가 딱딱하다 뭐 그런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에 자주 간다, 방광염, 방광염에 자주 걸린다 이런 분들이 이아랫배 골반 창자가 지금 하중을 받고 있다는 게 자꾸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들어주면 팔을 흔들고 머리 흔들고 바람을 불면 진짜 창자가 들려요. 바람을 불면서 폐가 움직이면서 창자를 눌렀다가 들었다 하면 가스가 이동이 되면서 가스가 이동하면 창자가 다시 축 쳐져 있던 창자가 슬슬슬슬 꾸물꾸물꾸물꾸물 올라와요 운동을 안하면 또또 내려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건강을 많이 놓쳐버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평상시에 건강에 관심을 좀 갖고 운동도 좀 하시고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긴장 상태에서 좀덜 갖고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막한 70년, 80년 버티는데 만약에 젊은 나이인데 막 20대인데, 30대인데 벌써 막 다리에 막 피가 안 통하고 막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당뇨가 시작되고 이런 분들은 벌써 건강이 많이 망가지신 거야. 이제 살려야 돼. 그러면 자이 동작들은 그니까 하여튼 팔하고 머리를 흔들면. 이 아래 창자가 자꾸 들린다라는, 그거는, 멈추는 순간, 또 운동을 멈추는 순간 또실일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대처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동의 생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제가 원래 이제 대사정음 치료법이라고 해서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이제 몸이 심하신 분들은 제가 기준을 정해요. 보통 분들은 못 따라 하세요. 왜? 진짜 아프신 분들만 제가 요구하는 걸 따라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10분에 한 번씩 팔을 흔들어가래요. 팔을 20번, 30번. 근데 진짜 아프신 분들은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움직이면 덜 아프고 안 움직이면 더 심해지니까 안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어설프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소화는 되는데 발만 차가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10분에 한 번씩 일을 하라면 에이 다른 방법 찾아봐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차, 찾아내시면 참 좋아요. 저도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름이 장길성이라고 합니다. 장길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파란 동그라미에 이제 길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어, 클릭을 하시면, 뭐, 뭐 구독 신청을 하셔도 안하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올린 동영상 최신 동영상 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뭐 장길성 전신 운동 자바라 운동 뭐 누워서 하는 운동 앉아서 하는 운동 뭐 여러가지 운동이 되 이게 전부 다 피를 끌어올리는 운동 이에요 어깨 운동 뭐등 운동 물구나무 서기 운동 뭐 이런게 다 피를 끌어올리는 운동이에요 자 끌어올리면서 그죠? 걷는거는 좀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많이 안 걷는 게 좋아요 그것도 걸 걷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책 그냥 그냥 진짜 산책을 즐기시는 정도는 괜찮아요 한 20분 30분 근데 내가 발이 차가운 걸 고치기 위해서 1시간을 걷는다 2시간 3시간 등산을 한다 아마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 가죠 네, 다리, 다리 쪽에 혈관이 창자가 점점 더 내려앉기 때문에, 그니까 러 방향을, 치료 방향을 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세요. 샤워하실 때나 이래 전신 거울을 보시고, 특히 여성들이 그죠? 헬스장에 이렇게 가보면, 상체 운동을 너무 안 하셔. 맨날 다리 운동, 뭐, 애플 힙을 만든다, 이러면서, 뭐, 골반을 터트라게, 다리를 막 찢었다, 벌렸다, 이러면서, 다리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상체 운동을 하라 그러면, 막 5kg 들고, 아 이렇게 하고, 뭐 근육 생기면 보기 싫다. 건강은요, 우리 온몸의 근육은 골고루 있어야 돼, 골고루. 균형 잡힌 몸이 건강한 애플 힙이 건강한 게 아니고 왜 남자들 역삼각형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역삼각형이 사실은 바른 거예요 이 한국의 어떤 동양적인 상황은 어깨가 좁고 쇄골이 보이고 어깨가 목이 가늘고 이걸 미인의 기준으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치부를 하기 생각하는데 그게 건강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미인 박명이란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인이 일찍 죽는다 이런 말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자꾸 운동을 해서 더 나쁘게 만들어 가는 모습들을 제가 헬스장에서 여러 번 보게 돼요 막 다리에 문제가 있는데 막 런닝머신을 막한 시간을 타고 막탈 때는요 피가 강제로 막 순환이 돼요 강제로 어떻게 돌아가니까 타고 있는 동안에 뭔가 좋아진다고 느껴요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조금 누워있다 보면 몸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안 좋아지니까 다음날 뭐가 또또안 좋으니까 또 헬스장 가서 막 달리기 하고 걷고 막 그래요 또 걷는 동안에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집에 와서 또 쉬고 있으면 또 이상하게 뭔가 또안 좋아져 이걸 막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몸을 계속 망가뜨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엄청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왜 어느 순간인가 걷기가 중요하다? 걷기가 중요하다? 걷기가 나쁘다는 라건 아니에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양손에 물병을 잡고 팔을 흔들면서 걷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상체도 고, 고려를 해서 걷기를 해야 되는데 하, 아무 생각 없이 투덜투덜 오늘 한시 뭐 만보 그렇네 이만보 그렇네 아무 생각 없이 만보 그러면 혈관이 더 망가진 거예요 다리쪽 혈관이 더 커져버리는 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보 걷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리를 썼으면 그만큼 팔 운동도 보충을 해줘야 돼 만보 었으면 25만번을 팔을 흔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내 계산이 맞다라면 만보를 걸었잖아요 아까 이 다리 한번 움직이는데 2 5 k g 를 했어요 팔 한번 움직이는데 2 5 k g 를 했어요 10, 10배를 해야 돼 물론 물병을 잡고 걸었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보 걸었으면 손을 안 흔들었으면 팔을 25만 번을 흔들어야 보충이 돼요 나는 일반인들이, 물론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몸이 너무 막, 막 20년 동안 몸이 망가져서, 망가질 때로 망가져서, 누구 하나 나를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고, 자, 오세요.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나는 과연, 어, 어깨, 어깨가 튼튼한 게 좋아요. 어깨가 이게, 코어 근육이에요 척추하고 어깨가 코어, 근육. 코어 근육이 허물어지면 이 위에서 빠른 속도로 확 내려가요 나중에 막 등도 굽기 시작하고 막 목도 꺾이기 시작하고 어깨가 막 뒤틀리기 시작하고 피가 여기 있어야 될 피가 전부 다 내려가 버리면 여기가 찌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안 통... 아, 상식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해봤기 때문에 어깨가 탄탄해야 돼요 등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가슴근육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팔근육도 필요해요 목근육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쪽으로 자꾸 회복을 시켜 가시다 보면 물론 저런 걸 통해서도 또 다리에서 피를 좀빼 올리고 좀 걷기도 하고 참 걷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이렇게 좀 어깨가 달썩거리고 상체도 이렇게 좀 하고 후, 기왕 산책을 하려면 머리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좀 뛰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 그러면 좋은 거야. 또 너무, 너무 걸어도 안 되고. 이렇게 걷고 집에 와서 또 아까 누워서 하는 운동 있잖아요. 물병 들고 또 하, 잠도좀 걸었으면 다리 쪽을뭐 조금을 걸었든 말이 걸었든 다리 쪽으로 피가 많이 내려간 거라 맞아요. 또 창자가 내더 내려앉았다는 것도 맞고 손해를 좀본 거야. 근데 혈액순환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피를 돌리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했으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피가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회복 운동을 해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복 운동 그러니까 회복 운동을 꼭해줘세요 바깥에 나가서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왔다 앉아서 있거나 서 있거나 어떠게 하든 좋아요 그럼 집에 들어와서 회복 운동을 하는 게 누워서 하는 운동이에요 물병 잡고 흔들고 바람 불고 또 누워서 물병 잡고 다리 다리를 좀 들었다 내렸다 하고 물장구도 치고 그죠? 아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누워서 하는 분들 중에 제가 아까 뭐뭐 뭐 이거나 뭐 물장구 치기나 발, 발꿈치 발 하는 거나 꽈배기나 이런 거는 이제 가위 접기나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옆으로도 해도 됩니다. 옆으로도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사실은 뭐 이렇게 옆으로도, 이제 골반 쪽으로 이렇게 자꾸 피를 끌어올리면 다리에서 피가 올라와요. 어. 옆으로도 해도 됩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팔꿈치를 이렇게 딱 대고. 자, 보세요. 자, 발을 또 물장구를 치는데 이제 너무 세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프니까. 자,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자, 각도를 처음에는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들지 마시고 이 밑에서 약하게 이렇게 자 이것도 똑같아요 머리 흔들면서 바람 좀 불고 자 이렇게 하면 이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이나 종아리가 딴딴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종아리 바깥쪽이 막 자꾸 열이 나고 따갑고 다리 쪽에 이렇게 막 흑얗게 이렇게 막 피부가 큰거왜 그런 거 일어나는 거 있죠? 백, 뭐, 백화연, 백화점은 아니고, 하여튼 피부가 벗겨지는 거. 그분들이 피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 피를 빼면 약을 안 발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하얀 게 없어져 버려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보면 막, 저 시켜보면 1분도 안 하려고 해. 좀 하려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가볍게. 자, 무릎이 조금,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이러면 보세요. 이제 플랭크 동작을 들어가는데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자, 발끝을 이렇게, 발끝을 이렇게 딱, 발가락을 이렇게 두고, 상체를 이렇게 띄우는 거야. 그 다음에 엉덩이를 한 두, 세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흔들어주고, 탁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야. 머리 흔들면서 바람도 좀 불고. 자 이러다가 또 그러면 또 플랭크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척추 근육을 키워주 그러면 허리 근육, 허리 근육을 이렇게 키워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리를 좀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후, 들었다 내렸다 자 엉덩이 쪽으로 도 피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살짝 살짝 후, 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다리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와요 왜? 종아리에서 지금 종아리에서 뒤쪽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피가 계속 빠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한 진짜 한 5분 하다가 딱 바닥에 내려가서 걸어보면 다리가 진짜 가벼워졌다 라는 느낌이 와요 한 5분 이상 해야 돼 그죠? 어, 이렇게 하고 또 무릎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또 플랭크 동작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는 우리 몸에, 온 몸의 온몸의 근육을 균형되게 만들어 가는 게 운동의 목표여야 되지 많이 걷는 게 건강에 좋다 이런 사고방식은 진짜 더 해야 돼요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내 목근육은 적당하게 있나 어깨근육은 적당하게 있나 손목 팔뚝 근육은 적당하게 있나 허리 근육은 좀 적당하게 있나 갈릴뼈가 너무 튀어나온 건 아닌가 옆구리 근육은 좀 탄탄하게 받치고 있나 이게. 코어 근육은 기립근이에요기립근이 무너지면 디스크가 나타나고 척추가 옆잡되어 목에 경추디스크가 나타나고 막 어깨가 탈골이 되고 어깨가 더 뒤틀리고 한쪽이 내려가고 난리가 나요 근육이 우리 몸을 받쳐주는 기본 뼈대거든요. 뼈와 근육이 이게 무너진다는 것은 이 근육 속에 있던 피가 다 내려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 저렇게 물장구 치기를 그냥 텀틈이 하세요. 텀틈이 하시면 일어나서 걸어보면 어, 야 다리가 내 다리가 이렇게 가벼울 때가 있네 싶을 정도로 가벼워져요. 그 조금 걷다가 이렇게 누워보세요. 아까 처음에 하는 과정은 다리에서 피를 뽑아내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충분히 뽑아낸 다음에 조금 걷다가 이렇게 누워 보시면 이제 피가 어느 정도 아랫배도 들 렸고 피가 어느 정도 빠졌는 상황에서 걸었기 때문에 다시 피가 새로운 피가 채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피를 다 빼내고 조금 그 잠깐 걸었다는 라 거는 이제 막 집안을 안 받고 걷고 돌아오면 집안을 그냥 한 20m 정도 걷고 돌아오면 다리에 새로운 피가 들어갔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있어 보면 발이 차갑다는 느낌이 그렇게 심하게 들지 않을 거예요 발이 시려운 느낌이 달라져 갈수 있다는 라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찾고자 하는 치료법은 간단한 방법에 의해서 배발이 차가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치료법을 찾고 계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라도 근데 제가 어떤 이런 치료 원리를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이발 문제가 꼭 진짜 이게 복잡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화불량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소화불량이 심하신 분들은 소화불량이 심하신 분들은 제가 일단은 저 동영상을 먼저 보세요. 체했을 때, 자 제목 잘 기억하세요. 체했을때 따지 않고 간단하게 치료하는 법이란 동영상이 었어요 채했을 때 따지 않고 간단하게 치료하는 법 이란 동사 그쪽에 보면 이런 모래주머니 양말을 이용하는 게 쌀을 담아서 양말을 이용한 모래주머니 활용법이 있어요 모래주머니 활용법이 있는데 일단은 거기 얘기하는 걸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왼쪽 발목에 모래주머니 착용하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소화 기능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채했을 때 너무 자주 체할 때라는 동영상인데 그두가 동영상을 다 보시면 더 좋아요. 뭐밥 먹을 때 식사 전 30분 전 식사 끝나고 30분 후에 푸세요. 뭐 잠잘 때 차고, 착용하고 주무세요. 그걸 하면 분명히 소화가 한 50%는 회복이 돼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긴 싸움이 되는데 모래주머니를 왼쪽 발목에 착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착용하면 안 돼요. 그 주의사항들이 있으니까. 자발 운동법도 알아야 되고. 일단은 그걸 착용하기 시작하면 소화기능이 최소한 50% 이상은 회복이 돼요. 제가, 제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왼쪽 발목에 식사하실 때나 이렇게 착용하시면 소화기능이 한 50% 정도는 회복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면서. 그죠? 근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발이 차가운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소화불량은 좌우비리칭이 제 발생이 된 거예요. 오른쪽 상자가 커지고, 양쪽 폐중에 어느 한쪽이 떨어져 있고, 목, 이게 몸이 균형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소화불량이 많 어릴 때부터 소화불량이 이제 시작되는 분들이 많아요. 어, 유전적인 요인도 좀 있고. 자, 네, 그런 분들은,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모든 동작을 하기 전에, 아까 이제 물병들기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물병들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다리 조작을 좀 해야 돼요.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그냥 이렇게.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 조작부터 시작해야 된다. 물병들기를 하기 전에, 오른쪽 다리를,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바람은 어, 이때는 안 불어댑니다. 이걸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세요. 이 10번 정도 하고 자 왼쪽 다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상체를 숙으면서지금없이 눌렀다가, 눌렀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이것도 한 10번을 하세요. 10번을 하고 난 다음에 물병들기를 한 3번 하고 이제 또 누워서 하는 건데, 누워서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은 왼쪽 다리를 몇 차례 더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자,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오른쪽 무릎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오른쪽 무릎을 뭐 항상 세우면 안 돼요. 오른쪽 무릎을 항상 세우고 있으면 나중에 이 창자에 약간 이상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 원래 5분 이상 세우지 마라, 이렇게 해요. 오른쪽 무릎을. 근데 막, 동사을 대충 덮고막 감싸고 잘 때마다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자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음. 그 주의사항입니다. 5분 이상 무릎을 세우지 마세요. 이. 이걸 몇 차례 더 해주다가 또 이렇게 하고, 엉덩이 이렇게 들어주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왼쪽 다리를 또 이렇게 몇번 덜어주고, 또 이렇게 하고, 자,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면, 어,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도 동일한 어, 효과를 어,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병을 들고 혹은 아령을 들고 팔근력을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 손도 점점 따뜻해지고 뭐 수동냉증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막 한약이나 어떤 민간요법에서는 수족냉증을 한꺼번에 들여다봐 그래요. 제가 보면 그거 아닌 아닌데 네? 그거 아니거든요. 한꺼번에 들어봤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손은 간단해요. 손이 차가운 이유와 치료법이라 동영상 제가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어, 뭐 장길성, 손, 뭐 손이 차가울 때, 뭐,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만 다할 겁니다. 근데, 발은 복잡해요. 발은 온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아래 창자, 특히 아래 창자,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아래 창자. 아래 창자는 또, 그죠? 아래 창자의 다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허리를, 등어리를 이렇게 굽히고 있으면, 이거는 발차가운 치료를 포기하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낫겠다 이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허리를 굽히는 순간 얼굴에서부터 모든 피가 아랫배 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럼 아랫배가 더 단단해 요 아랫배가 점점 튀어나와요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보통 허리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꾸 해가 바뀔수록 아랫배가 튀어나와요 오래 앉아 있는다근데 똑바로 앉아 있는 사람은 아랫배가 안 튀어나와요 아세요 똑바로 앉아 있는 사람은 아랫배가 안 튀어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가만히 생각해 똑바로 앉아 있으면 오히려 밑에 게 슬슬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한참 있으면 윗배가 두부룩해져요 이렇게 있으면 아랫배가 불룩 올라오고 이렇게 한참 있다 보면 윗배가 불룩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피가 내려가느냐, 올라오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어떻게든 피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특히 또 이게 소파나 등받이 있는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이거 자살행이에요, 자살행.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야, 제발 좀 등받이에 기대지 마라. 너 빨리 죽고 싶냐. 이래도 듣는, 듣는 신용도 안 해요. 야뭐 하루하루 하루 하루 하루 귀찮아. 루 알고 있는 저는 막 보면 막안타까워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우리 가족이 그러고 하죠면받이기하지않는하 좋습니다 그냥. 힘들면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는 시간보다 길어야 돼루 하루 하루 하루 만약에 이렇게 한 30초를 있었다 1분을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두 배는 이렇게 있어야 돼. 계산을 제가 자꾸 동영상에서 계산하세요 계산해야 돼 건강을 하려면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다리를 사용했으면 팔을 어느 정도로 해, 운동을 해야 내 건강이 마이너스가 안 됐다 라는 게 계산을 해야 더 건강해지지 그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운동하면 할수록 더 몸이 망가져 내가 농담삼아 그래요. 축구 선수들이 다리가 튼튼하냐? 무릎이 튼튼하냐? 축구 선수는 무릎이 다 나갔어요. 야구 선수들이 어깨가 튼튼하냐? 야구 선수는 팔꿈치, 어깨가 다 망가졌어요. 은퇴 시점에는 거의 다그 부상 때문에 다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죠. 근데 다 통증을 안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막 편게저 사람은 건강할 거야. 나는 아프지만 저 사람은 건강할 거야. TV에 나오는 사람은 건강할 거야. 아니요대가도기에는 뭐, 아그 아니요. 사람은 이름을 지칭할 수는 없으니까. 아, 유명한 연예인 또 뭐, 얼쩡하고 너무 이쁜데? 오랫동안 소화불량에 시달려왔다. 막, 주변에 보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진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보통 한세 가지, 네 가지는 다 몸에 병을 안고 살아가요. 그냥, 그래, 그래. 근데 이제 날이 가면 그게 가짓수가 점점 많아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가 동영상을 진짜 다양하게 많이 올려놨어요. 예.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올려놓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 몸을 살려내는데 도움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이요 여 댓글로 계속 질문이 와요. 제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발이 차가운 이 질문을 제가 몇백 건을 받았어요. 몇백 건을. 그 그냥 찰필 미루다가 지금 올렸는데, 1시간 7분짜리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발이 차가운 게 간단하게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래 창자를 덜어 올려야 된다. 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있는 시간보다 이렇게 있는 시간이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있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게 분명해요 이게 1분이 있었으면 이렇게 2분을있으세요자 물론 이렇게 계속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망가져 있다라면 아랫배가 벌써 튀어나와 있다면 라 이렇게 10분, 20분 있을 수가 있,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겨요 막 가스가 너무 올라와서 감기에 걸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제가 그래요 2분 30초 기준을 좀 지키면 좋다 2분을 똑바로 세우고 30초는 아주 편안하게 쉬는 거야 아마 등받이에도 기대도 되고 구부려 되고 그러니까 근데 2분은 또 똑바로 세우는 거야 이걸 관심을 갖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건강이 아주 망가진 사람들은 제 말을 따를 거예요 근데 건강이 어설프게 안 좋으신 분들은 귀찮아서 못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 못해요 저라도 못해요 근데 지혜로우신 분들은 건강하면서도 이렇게 하고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해내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지켜야 내가 1년이라도 이 땅에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몸이 망가져버리면 그때부터 은퇴를 해야 되는 거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랫배 창자가 중요합니다 아랫배, 아랫배가 창 마음병의 근원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랫배가 창자가 들리면요 방광염이 사라져가요 창자가 들리면요 당뇨병이 좋아져요 회복이 돼가요 창자가 들리면요 전립선 비대증이 좋아져요 창자가 들리면 다리가 가벼워져요 창자가 들리면 고관절이 좋아져요 창자가 들리면 무릎이 한결 좋아져요. 창자가 들리면 통풍이 한결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제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방광염, 방광염 좋아졌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방광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동영상또올려는데 이것도 일종의 방광염 치료 동영상입니다. 방광염 걸리신 분들 왼쪽 발목에 뭐 100g 정도 차고 주무시라. 이부자리 조정해서. 이부자리 조정법도 있어요. 그죠? 어 이부자리 조정해서 100g 정도 차고 주무시면 어 도움이 되시, 되실 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답답해서 막 이런 동영상들을 계속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냥, 고해하지 마시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제가 어떤 동영상을 올려놨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어, 그리고 그 길성이라고 파란 동그라미 누르면 거기 또 보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인기순 혹은 어, 최신순 그러니까 최신순을 누르면 최근에 올린 동영상부터 이렇게 쭉 일목여연하게 뜹니다 그러니까 까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기순은 뭐 많이 받는 그 클릭수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데, 인기순보다는 최신순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더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또 기본 동영상이라는 것도 있고, 소화불량 걸리신 분들은 기본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어그 장길선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찾아보시면, 그 기본 동영상 보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소화불량 있으신 분들은 그, 체했을 어, 때 따지 않고 간단하게 칠하는 법이나 동영상도 꼭 보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냥 해서 50%가 좋아진다면 안 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못난 사람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